예 안녕하세요 이거요 어묵 그박상준님이 보내주는 걸로 어묵탕 국물 시원하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, 꼬냑 꼬냑도 갖다 넣을 거예요 꼬냑을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그래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이동해 놓고 어묵은요 이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데침 이렇게 뜨거운 물껴져 주면 기름이 좀 빠져요 기름 빠지라고이 이거 한번 튀겨 놓은 거니까 기름을 좀 빼야지 이게 국물이 깔끔하거든 멸치를 넣고, 살짝 볶아서요. 물을 붓고, 다시마. 이거 뭐 오국물더 부어야 돼. 오뎅국물은 마늘 쓰면 좋아. 꼬약은 이 정도 썰어서요. 그서가운데 칼집을 딱 넣어줘야 돼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. 이렇게 뒤집으면. 모양이 이쁘게 되죠? <웃음> 이건 3등분으로3등분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이건 반 접어서 이대로 끼어야 되니까 놔둬야 돼. 네, 둘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, 네. 보내주신 <웃음> 분들이 둘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. 이거는 고추, 이건 고추 업무기에요 이렇게. 아 고추가 그렇게 들었구나. 고추 속에 고추 들었어. 고추에다 <웃음> 순서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꼽아야 돼. 꽂는 것도 일이요. <웃음> 꽂는 것도 일이네. 잘, 헷갈리네, 헷갈려. 허질 맞추는 <웃음> 헷갈려요, 헷갈려. 엇갈려, 크로스 꼽기. 바람개비처럼 되그버네 <웃음> 이거? 응. 랑넬랑넬랑넬랑 매추리알 하나 꼽고. 이쁘나요? <웃음> 아, 이쁘네요. 어딘가서 해도 되겠어요? 부산어무. 부산어무. <웃음>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부산로 <웃음> 먹음직스럽나? 다시마를 먼저 건져내고, 요거 이제, 이제 한 5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. 예, 은행이에요. 은행은요, 후라파에다 살짝 볶고 와서 껍질 벗기든지, 안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서 벗기든지 하면 잘 벗겨져요. 이것도 은행도 좀 맛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넣네요 건져낸 다시마를 한번 살짝 묶어주면 돼요. 묶어서. 이렇게. 국물이 좀쫄아세요 물을 더 부어야겠어요. 여기서 이게 어묵이에요. 수프가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수프를 한두 봉지만 넣어보고 이게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더 싱거우면 조금 더 넣을게요. 이게 엄청 딴 것도 있거든. 이건 그렇게 안 짜네. 아무튼 어떤 거는 조, 조미료하고 미온만 조미료하고 소금만 들여서갖고 엄청 짜 이것만 넣보고 여기에 정종을 좀 넣어줄게요 2, 3스푼 정도 끓으면 거품을 좀 이렇게 걷어주세요 거품 있으면 아까 건져낸 무예요, 무무 무 넣고 그니까 다시마 이거 매듭지어놓은 거 넣고 꼬낙도 넣고 이렇게 다 넣는 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포 이게 이제 센 불에서 끓여가지고요 막끓으니까 이제 중불을 좀 줄여줘야 돼 이럴 때 은근히 좀 한참 끓여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진간장이에요 간장 좀 넣고 됐습니다 간은 됐어요 더 끓여서 이제 먹을 거요 예 나도 소스 만들어야지 소스? 음, 겨자 소스 겨자 소스요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이게 다 개진 거 설탕 좀 넣고 아, 소금 조금 넣고 조금. 이게 티, 티스푼이네 티스푼 물을 또 조금 붓게요 물 고소하고 잣을 빠가지고 넣으면 돼 복잡하죠? 진하게 복잡하네 항상 복잡해요 <웃음> 제대로 그냥 만들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. 제대로 해 먹으려니까 복잡하네요. 또뭐 들어가요? 응, 아니, 다 됐어. 요 근데 좀 식초를 조금 더 넣을까봐. 새콤달콤하게. 식초하고, 설탕 조금하고 더 넣어야겠어. 됐어. 아, 이제 어묵이요. 다 끓였어요. 이 정도면 먹어도 되겠어요. 아, 후추를요. 좀 뿌려주고요. 파를 송송송송 뿌려서. 요렇게 맛있게 어묵을 드시면 됩니다. 이거 맛있어요. 집에서 어, 겨울에 추울 때 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겨자 찍어서 음